감사합니다. 와! 여기 팁이 있대요. 어? 여기에 뭐가 있어? 우와! 여기서 TV 오면 되겠다. 이제 수영장 가야 되겠다. 음, 음, 음, 음, 음. 목술 아니네요 배고파요 어디로 가야되지? 이가 예, 와요 음. 바꿔줘 오자 응, 준이야 바꿔줘 오자 준이 뭐야? 여기 준이가 나와요 우와 신기하다 그치? 오물래 그리고 푸른 채소 이모, 오리 고기 난 이게, 난 이게 1차예요, 언니 음! 오믈내꽃 먹어 이거 먹을 사랑 을게 버터도 좋 아냐, 파트 껌좀 있어 그럼 이모 밥만 있어? 그냥 가만 이모를 위해 해주는 거야? 귀여 버터만 주는게 안되지? 빵에다 넣어야지 다주는거야? 진심 다주는거야? 진짜 건이 안먹어도 돼? 너무 맛있다 먹어봐봐 여기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제주도올때마다 진짜 감동을 하고 가는 플랑뜨에요. 카페 플랑뜨. 맞아요? 맞아요? <웃음> 제가 어저께 뭐고 탈이 나가지고 지금 뭐모르서 물이 바뀌어서 그런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얼굴에 도 굉장히 알러지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러 왔어요. 꼭 이럴때만 디톡스. <웃음> 디톡스를 한다고 하기에는 맛이 너무 있어. 와우,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이것은 정말로 음 좋은 초록색 스무디. 이거는 바질. 페스토가 엄청 맛있는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이거는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한. 이다노박스 <웃음> no 진짜 만, 맛있어요. 근데 건강한데 맛있어. 그지 매일 먹어라도 먹을 수 있어 건강에 꽂히는 순간부터 땡기지않아 계속 ASMR 아. 음 날이 너무 더워서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아 어, 여기도 보이네? 엄청 엄청 탔어요 지금 맛있게 해. 음. 바질 페스토 왜 이렇게 맛있니? 음. 야골라. 내가 음. 주변 사람들한테 맛집 추천하는 데가 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너무 뿌듯해. 음. 저는 달치었어요. 오이는 제가 좀잘못 먹어서 제가 식사를 너무 맛있게 맞춰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얼굴 너무 빨갛죠? 그래서 이럴 때또한 번씩 감사함을 느끼죠. 그동안 건강해서 고맙고 건강한 피부에서 고맙고 감사를 계속 감사하면 감사가 배가 되잖아요. 빨리 낮은 모습으로 뵙고 싶어요.